지난 영상까지 5장이 끝났습니다 그게 1부를 한 거거든요 이번 영상부터는 2부가 시작돼요 6장부터 10장까지 그 2부의 내용의 핵심은 비동사예요 비동사 뭐 이렇게 배울 게 많냐고요? 되게 많고요 영어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동사기 때문에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게 한번 공부를 시작해 볼게요 먼저 비동사는 도대체 뭘까요? 뭐뭐시다? 뭐뭐다? 자 우리가 한국말로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사실 비동사는요. 아무런 뜻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 역할만 있을 뿐이죠. 놀랬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뭐냐면요. 이거예요. 영어에서는 일반 동사와 비동사로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일반 동사와 비동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반 동사는 People, Study, English 하면요. 동사 앞 뒤의 대상이 같은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비동사는 A equal B 이런 식으로 같은 대상임을 나타내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앞으로 비동사를 공부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간단합니다. A equal B예요. 비동사 앞 뒤의 대상이 같은 대상인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쉬운 예문으로 I am a Korean. 나는 한국 사람. 맞죠? 이퀄 관계에 성립되죠? 이퀄이 숨어있는 것처럼 비동사를 표시한 거고요. 그리고 아까 비동사엔 별 뜻이 없다 그랬죠? 역할만 있을 뿐이지. 이제 그 이유를 아시겠죠?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생략을 하면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비동사는 줄임말이 많은 거예요. 물론 비동사를 강조하고 싶을 때는 크게 말하면 되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렇게 강조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줄여서 말을 하다 보니까요 소리를 낼 때도 그대로 적용을 해야 돼요 I am a Korean 이렇게 말해도 되지만 보통 때는 I m a Korean 이런 식으로 비동사는 약하게 소리를 내고요 주어인 아이를 강조할 필요가 없을 때즉 앞에 문장에서 나에 대한 설명을 계속 해오고 있을 때는 굳이 아이를 말할 때마다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럴 때는 작게 발음하겠죠. 아마 Korean 이런 식으로 요 그런데 주어가 아이가 아닌 다른 경우 영주 is a Korean 이렇게 말할 때는 이 영주라는 주어를 크게 말하겠죠. 그래서 영주 is a Korean 이런 식으로 이제 소리가 날 텐데 이 남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될 때는 다음 문장부터는 주어를 he로 쓰겠죠. 크게 강조해서 말하고 싶지 않거나 아니면 앞에 이 명사가 한번 나타나서 그뒤 문장에서 계속 사용이 된다면 이거를 강조해서 크게 말하진 않겠죠. 그런데 영어는요. 생략을 잘 못할 때가 많아요. 그때 작게 대명사로 살짝 넣어 준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he is a Korean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보통 때는 i e s a Korean, i e s a Korean 이런 식으로 소리를 내겠죠. 이렇게까지 비동사를 받아들여야 우리가 발성, 소리를 낼 때도 조금 더 영어식으로 그 다음은 일반 동사 뒤와는 에단리 비동사 뒤에는 형용사가 올수 있어요. 그 이유도 알고 넘어가면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Handsome Ryan, 잘생긴 Ryan이라는 이 단위가 있어요. 이건 문장은 아니죠. 그런데 이거를 문장으로 만들 수 있어요. Ryan이 handsome 한 거잖아요. 즉 형용사는 이 뒤에 나온 명사를 설명해 주는 말이잖아요. 그 원리를 그대로 이용해서 비동사 뒤에 형용사를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equal 관계니까요. 그래서 Ryan is handsome 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이 equal 관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다양한 형태의 단어들이 비동사 뒤에는 오는 거예요. I am a magician.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명사 I am happy 형용사뿐만이 아니라 I am too advanced, to, I am encouraging, ing, I m pleased, pp, I m in Korea, 전치사 혹은 그냥 전치사만 부사처럼 올수 있죠. I am in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비동사가 조금 복잡해 보이는 거였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뒤로 가면 왜 이렇게 쓰는지 하나하나 더 자세히 보도록 할 거예요. 그 다음은 우리가 비동사를 공부하긴 하지만 일반 동사도요, 비동사처럼 이퀄 관계가 성립되는 단어들이 많지 않고 조금 있어요. 이거에 대한 이해를 더하면 우리가 영어 문장을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거든요. 먼저 똑같은 단어인데 일반 동사처럼 쓰일 수도 있고 비동사처럼 쓰일 수 있는 것들을 먼저 한번 볼게요. 대표적인 건 become이에요. become. 그러면 일반 동사처럼 쓰이면 뜻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The dress became you well. Become은 ~~이 되었다잖아요. 근데 여기서 과연 이런 의미일까요? 그 드레스는 너가 되었어가 아니라 이때는 그, 그 드레스 너한테 잘 어울려 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면 결국 the dress는 너가 아니잖아요. 비동사처럼 쓰이는 건 정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되었다겠죠. You became a teacher. 너는 선생님이 되었어. 너가 선생님인 거죠. 이때는 equal 관계가 성립이 되고요 이럴 때 비동사처럼 의미를 가지고 쓰일 때 비로소 형용사를 쓸수 있는 거예요 The test became easier 그 테스트는 쉬워졌어 그 테스트가 쉬워진 거죠 equal 관계 성립됩니다 그리고 ing도 되는 거죠. 그래서 the test became tiring. 그 시험은 피곤하게 되었어. 다시 말하면 그 시험은 무언가를 아무래도 사람이 되겠죠.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었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거에 대한 설명도 뒤에 자세히 또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동사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건 뭐냐면 a equal b의 관계처럼 인식을 하면 굉장히 쉬워진다는 거죠.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쓸수 있는 단어들이요. 여기 나와 있는 거 외에 많이 있진 않아요. become, go, come, stay, look. 이런 단어들과 친숙해지면 된다는 뜻인데요. 다른 단어를 예시로 조금 더 볼게요. 그래서요. 이것도 간단합니다. you look great today. 너 오늘 대단하게 보여. 네가 대단한 거죠. 근데 거기에 네가 대단해. you are great 해도 되지만 너가 대단하게 보여, 보여라는 의미를 추가하고 싶을 때 비동사 대신 look으로는 넣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look 같은 동사 뒤에는 형용사가 올수 있는 거예요. You look great today 이런 식으로요. 마찬가지로 ing와 pp도 온다는 것만 오늘 소개해드릴게요. Ryan looks amazing. Ryan은 놀라운 사람처럼 보여, 즉 다른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amazing을 쓸수 있는 거고요. 뭔가 된 pp도 이제 뒤에 설명할 거예요 I feel tired today 나 오늘 피곤해졌어 그런데 그 피곤함을 느꼈어 해서 feel 이라는 동사도 이런 식으로 쓸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겐 익숙하지 않지만 go나 come 같은 동사들도 이렇게 써요 그 예시를 한번 볼게요 you go happy 혹은 you will go happy if you study English properly 이러면 너는 행복해질 거야. 비동사보다는 조금 더 역동적으로 그렇게 될 거야. 거기로 갈 거야. 이런 느낌으로 go 뒤에도 형용사로 쓸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you will be happy 와 조금은 비슷하겠지만 조금 더 역동적으로 표현할 때 이렇게 be 대신에 go를 쓸 수도 있는 거고요. 물론 go는 일반 동사처럼 더 많이 쓰죠. she goes to school. 그녀는 학교에 간다.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우리는 비동사처럼 쓰는 것도 좀 익숙해지자 라는 뜻이에요. he went mad. 그는 미쳐버렸어. 조금 더 역동적으로 비동사 대신 이렇게 go의 과거인 w e n t 를쓸수 있었던 거고요. come도 이렇게 써요. 우리가 come을 이렇게 많이 쓰진 않지만 이 예문은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dreams come true. 꿈은? 진짜로 나타나지, 이루어지지 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dreams come true 라고 쓰는 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비동사 대신 이렇게 go를 쓸수 있다라는 거고요. 조금 더 가보면 예전에 어느 항공사의 광고 문구에 go korean이라는 광고 카피를 쓴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무슨 뜻인지 잘 알겠죠. go에 대한 이런 성격을 자세히 모른다면 Go Korean 이라는 걸 보고 아마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파악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냥 한국으로 가라 정도로만 대충 알고 있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국으로 가라 그러면 Go to Korea 가 되는 거고요 Go k o r e a n 한국 것이 되어라 인데 관사에 대한 설명을 보글리 시를 통해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관사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개념적으로 접근을 해서 한국화 되어라 마치 Be Korean인데 Go를 써서 조금 더 역동적으로 표현하려고 이렇게 Go Korean이라는 것을 만들어낸 거고요. 제가 봤을 땐이 광고 카피가 금방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이걸 이해하는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도 이 광고를 빨리 내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비동사 아직 끝난 거 아니고요.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